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야 잠깐만, 아 이거 맞구나. 이제 이제 손 타치면은, 아손 타쳐도 손 타치면 끝네 죽네. 손 타치면 끝나. 이거 나 앵무 두대 때리고 싶다, 제발. 죽어, 그렇지. 와, 앵무 한대더 때려. 가자. 치. 와, 올드린덱이 따로 없는데? 빠. 라파, 하야 천벌 스태퍼, 백사백. 보다 엘터를 뺄까 그랬나? 설마 동네에서 한텐 에, 이거 이거 더있는줄 알았어. 에이 대물 들을 것까진 아니고 귀여운 실수지 정도의 귀여운 실수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투. 여기요. 다 아. 아, 결국 우려하던 삼사, 삼사가. 아이고 잘했다. 오케이. 음. 신동건 잘 썼어. 너이스. 오. 쇼. 오케이 겠대. 전전턴인가 중간에 한턴 잘못해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는데. 오케이. 이번 턴도 사실 완전 딱 들어맞은 건 아니었거든요. 어, 뭔가 실속이 없는데? 아, 하다 실수했다. 근데 어차피 다못쓸것 같은데. 아, 사자. 아, 몸이 버려야 되네, 바로. 아시 아시 아시 아 아시 왜나 못하겠어 아, <씨>. 아, <웃음> 아 미쳤나봐. <웃음> 아니 저 개날먹 어이없는데? 아니 너무 날먹이.. 지려 근데 이게 나? 야 너무 잘 뛰어서 애정이 다이득겨안나가지고 이게 6마리 나오지 않나? 아니 죽였어 아버렷 아, 어, 내고사몇이냐600 얼마인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깐만. 그거 누나나만 <유난한 목소리도> 아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나 이렇게 죽는다고? 다시 나갈거야 이거 걱정마세요 아니 버프를 받았잖아 미친놈아 그럼 나가야지 아니 뭐, 뭐해. 씨 <웃음> <웃음>